자, 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일본에서 열린 점프페스타 2021에서 내년에 개봉될 드래곤볼의 21번째 극장판 슈퍼히어로의 정보가 더 많이 풀렸습니다 두번째 30초짜리 티저영상과 함께 15초짜리 TV CM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새로나온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티저 영상은 영상 및 더보기의 정보를 통해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할 때에는 손오반이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점프페스타를 진행하기 전 선행 공개되었던 포스터에 오반이 중심에 등장했고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 오반의 모습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반은 여기서 인조인간 사셀안의 복장을 하고 나옵니다 피콜로 망토까지 걸치고 나오면서 손노반의 가장 최전성기였던 모습을 가장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노반의 눈을 잘 보시면 사방이 막혀있는 잠재력 개방상태인 얼티밋 손노반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오바니의 눈의 모습이 소노반과 비슷하게 변한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서 기본 사이어인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티저 끝부분에서 손오반이 안경을 벗으며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장면은 손오반이 역시 학자라서 별 포식자 모루편 이후 수련을 게을리하여 다시 파워레벨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티저 영상만을 보면 손오반이 다시 약해졌네 얼티밋 상태는 이제 못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두개의 공개된 이미지를 보신다면 손오반의 눈이 초사이인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저 영상엔 없지만 손오반은 분명 후반에 얼티미 상태로 변신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멋있게 슈퍼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손오반의 모습의 공개는 별로 없던 기대감마저 생기게 만드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티저 1차 영상에서 감마 1호와 2호가 등장하면서 레드리본군의 병기인 것은 알수 있었습니다만 로봇인지 외계인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티저 영상에서도 피콜로가 감마 2호를 보며 소노마크 레드리본군 라는 대사만 나왔었는데요 점프페스타에서 진행되었던 이 부분을 통해 감마 1, 2호의 정체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손호반 캐릭터를 소개하며 손호공 부자들의 성우를 맡고 있는 노자와 마사코님이 손호반 연기를 짧게 하신 부분인데 이 대사를 들어보면 로봇이 아니잖아? 인조인간인가?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때 감마 1호와 2호는 레드리본군의 새로운 인조인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인조인간 16호처럼 인조인간임에도 완전한 로봇인 캐릭터도 있었지만 감마 1호, 2호는 그보다는 생명체를 개조해서 탄생한 인조인간 17호, 18호와 더 비슷한 부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마 1호와 2호는 코가 없단 말이지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면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팡은 세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작 드래곤볼에서 천하제일 무도회가 있었던 그때 팡의 나이는 네살이었습니다 따라서 극장판의 배경은 원작의 결말 1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 줄거리 설명엔 브로리어의 만남 이후 원작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 우주 서바이벌 편 브로리편, 오로편 그래노라편 그리고 그 이후 시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티저 영상에서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던 베지터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지터가 서있는 배경은 손오공과 같이 비룰 수가 있던 행성의 배경이었습니다. 아마도 오공과 베지터는 이번 극장판에서는 주인공 포지션보다는 사이드로 빠져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티저 영상 분석을 통해 브로리가 아주 짧게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스태프 명단에 브로리 성우의 이름인 사마다 빈 성우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브로리는 수련 상대로 잠깐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트레이닝 등으로 등장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브로리는 나와도 까메오 정도로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티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콜로의 공개와 함께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 색깔이냐 아니면 익숙한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색깔이냐라는 논쟁이 나왔었는데요 파괴신 비루스가 나왔던 신가신 극장판 이후 모든 극장판은 외전이 아닌 정사의 이야기가 되었고 모든 것들이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가 스토리를 썼음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극장판은 거기에 더해 캐릭터들의 색깔 또한 원작자 토리야마의 색깔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피콜로를 잘 살펴보시면 예전 드래곤볼 애니메이션부터 지난번 극장판인 브로리까지 허리띠는 파란색에 팔의 피부는 분홍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피콜로는 빨간색 허리띠에 노란색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색은 드래곤볼 풀컬러판에서 계속 등장했던 색이며 확실히 애니메이션과는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번 극장판이 토리야마의 색을 선택했음을 확실히 알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오바니의 도복을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손오바니 피콜로의 도복을 입은 것은 코믹스로 따지면 모로편, 우주서바이벌편 등 최근에 많이 입었었지만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에서만큼은 셀전 이후 처음으로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호반의 허리띠를 보면 피콜로와 마찬가지로 빨간색인데요. 이는 확실히 애니메이션에서 쓰이던 파란색이 아닌 풀컬러판에 나오는 토리야마 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손호반의 손목 밴드의 색이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줄거리를 살펴보면 닥터헤드가 만든 인조인간 감마 1호와 2호가 판과 피콜로를 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슈퍼히어로라고 칭하고 있으며 신성 레드리본군의 목적을 눈앞에 두고 이제야말로 눈을 떴다 슈퍼히어로라는 문구도 마지막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노반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정의의 사도 모습은 바로 그레이트 사이어맨입니다. 그레이트 사이어맨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소노바는 스스로 악을 부수는 정의의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번 공식 티저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15초짜리 TVCM에서는 아주 큼지막하게 일본어로 슈퍼히어로 vs 슈퍼히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자신을 슈퍼히어로라고 칭하는 레드 리본군의 감마 1, 2호와 소노공과 베지터가 없는 지구에서 자신의 딸인 판과 스승인 피콜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동안 전사와 학자의 노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오반의 모습에서 자신의 최전성기 때의 도복과 함께 진정한 전사로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슈퍼 히어로 소노반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포스터에서도 오반이가 중심에 서서 마성강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번 극장판의 주인공은 순호반이될것 같습니다. 이번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로의 애니메이션 감독은 쿠보타 치카시입니다. 이 애니메이터는 원펀맨 1기 총작화 감독이었으며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편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브로리의 포효 장면과 함께 브로리아 블루 오지터의 전반부 전투를 감독한 애니메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극장판에서도 3d로 인한 자유로운 카메라 워킹과 함께 멋있는 작화가 더해져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1호와 2호에 대한 예상입니다 감마 1호와 2호는 숫자에 따라 머리 뿔 개수가 정해져 있죠 생긴 게 거의 똑같지만 뿔의 개수로 차이를 뒀던 캐릭터가 이전 드래곤볼에도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2008년에 상영되었던 점프 40주년 기념 스페셜 영상 돌아온 손오군과 친구들에 나왔던 악당 아보와 카도입니다 그리고 이둘은 합체를 해버렸죠 이런 토리야마의 성향을 볼때 감마 1호와 2호도 분명 합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재미있게 보셨나요?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의 개봉 날짜는 2022년 4월 22일입니다 그 전에 모바일 게임인 폭렬격전에 선행스토리가 공개된다고 하니 새로운 것들이 공개되면 낚시없고 깊은 분석과 함께 다시 설명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바 안녕 4월 22일 사는 2 더하기 2 설마 하체 암시?